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어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내일이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니 오늘 밤에 다녀가나요? 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을지 생각해 두셨어요? 음 선생님은요 받고 싶은게 잠을 좀 실컷 잡았으면 좋겠어요 푹 자는거요 자 여러분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재밌는 곡 가르쳐 드릴게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산타클로스 is coming to town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라는 노래예요 다 알죠? 자 그러면 악보 먼저 볼까요? 타잔 자첫 번째로 악보를 딱 보면 음 모르는 게 이제 나왔어요 앞에 오, 곡 처음부터 되돌이표가 있어요 이런 적이 있나요? 없어요. 보통은 끝에 대돌이표가 있어요. 그런데 이거는 노트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바로 대돌이표가 나와요. 이런 대돌이표가 나올 때는요. 꼭 따라 나오는 사인이 있어요. 이렇게 1, 2에요. 그러면은 자 이거를 처음부터 쭉 갔다가 1을 보는 순간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. 그런데 제일 앞은 아니고 대돌이표가 사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대돌이표 사인에서 다시 시작해서 쭉친 다음에 그 다음 이 1번 사인 앞에 돌아오면 1번을 건너뛰고 두 번째인 2번으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1, 2번은 첫 번째 때는 나를 치고요. 두 번째 때는 2번을 치세요 하는 뜻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? 1, 2, 3, 4 그리고 5, 6,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? 자 그럼 이제 사인을 알았으니까 먼저 피아노를 한번 쳐볼게요 자 오늘 이 곡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곡과 마찬가지로 incomplete measure 못 갖춘 마디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박자에서 시작하죠 진데요 3번으로 치대요 왜까요더 많이 올라가는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손가락 번호 꼭 3번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왼손는 C 1번이에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1 2 3 4그 다음은 1 2 그리고 또 G인데요 2번으로 꼭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노트를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은 3고 a 예요 그리고 left-hand는 F입니다 One, two, three, four. 그리고 다시 이로 왔어요. Left hand는 C고요. One, two. 그리고 왼손은 B flat. 그리고 오른손은 같은 도시에요. Three, four. 그 다음 말디는 오른손은 A고요. 왼손은 오 왼손도 A예요. One. 그리고 왼손은 A flat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여기죠 1, 2 그리고 그 다음 룻은 G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G를 5번으로 치세요 그런데 오른손은 step down 이예요 근데 손가락 번호 1번이 아니고 3번으로 꼭 바꿔서 치셔야 돼요 1, 2, 3, 4 그리고 왼손 손가 번호 4번으로 똑같은 도시지만 바꿔서 치세요 1, 2, 3, 4, 1, 2 그리고 오른손은 E&G and 스킵이니까 1, 2, 그리고 넥스트 e G고 left hand, right hand는 F&G 2, 3, 4 여기까지만요. 어우 너무 헷갈려요. 어려워요. 그죠? 뭐가 제일 헷갈려요? 노트도 많고요. 그리고 손도 막 번호를 바꿔야 돼요. 그래서 손가락 번호 바꾸는 데마다 똥그라미를쳐주세요 오른손 멜로디 라인을 잘 보면 1, 2 1, 2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는 똑같은 거 반복이니까 괜찮아질 거예요. 그래서 오른손만,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n e two, three, f 손가락 번호붙터죠 1, 2, 3, 4, 1 이렇게 멜로디 라인만 한 세 번, 네번 연습을 하세요. 그리고 괜찮아지면 두 손을 붙이세요. 세 번, 네 번으로도 모자라면 오른손만 연습하셔도 돼요. 오른손 멜로디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렸다. 오른손 멜로디 잘 치게 되면 왼손을 붙여주세요. 아시겠죠? 자, 그럼 아까 우리가 1번에서 멈췄어요. 그죠? 1번 대두리표. 이 다위는 어디로 가요? 음! 제일 앞에 있던 뚱뚱한 대두리표로 가야죠.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. 그럼 천천히 선생님하고 다시 또 가볼게요. 1, 2, 레디, 고! 원, 투, 쓰리, 포. 2, 3, 4 5번이구요. 3번으로 오세요. 나도 모르게 2번으로 갔는데요. 1번이 아니고 2번으로 넘어가야 돼요. 아셨죠? 그래서 1번의 씨를 치는 게 아니고 2번의 씨를 치는 거예요. 그 다음은 F a n A 스킵이니까 1, 2 그리고 Step Down.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내려오지 말고 이왕이면 1, 3로 치세요. 이렇게 쳐도 나쁘진 않은데 손가락을 다양하게 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2, 4 그리고 1. Two. 이렇게 이 부분 따로 연습하세요. 그리고 그 다음 노트는 4, 1, 2, left hand, B, e, right hand, C 다시 left hand 1 툴를 치는거예요. 이렇게 아시겠죠? 그런데 이 노트를 칠때 하나씩 치지 말고요. 부드럽게 이어주세요. 어떻게 해야 이어지는거죠? 노트를 붙이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뒤 붙이고 치고 뛰고 다시 치고 뛰고 아시죠? 그리고 그 다음 줄로 가면 랩핸드가 B예요. 이고요. Right hand는 F and G. 많은 노트를 한꺼번에 쳐요. Right hand는 second이고, left hand는 third. 이렇게 가는 거죠. 그리고 accent도 있고요. 그 다음은 똑같은 게또 반복이에요. 처음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쉬워요. 그럼 계속 가볼까요? 저 빨리 보세요. 스페이스 스페이스 두 개를 스킵하고 그 다음에 있는 라인이니까 디네어 그렇게 쳐주셔야 돼요. 그래서 원, 원, 투. 원, 투. 이렇게 되는데요. 맨 마지막 노트 너무 어려워요. 빨리 보세요. 오른손은 이 스킵이고요. 그 다음은 그 다음 노트까지 스킵 다음 스타 법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림으로 보시면 훨씬 빨라요 아니면 EG C 금방 노트가 눈에 들어오면 정말 다행이지만요 아니면 인터벌로 보세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C C EG 그 다음 C 내 노트를 한꺼번에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어때요?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해요 여기는 샵도 나오고 플랫도 나오고 동시에 다 나와요 엑센트도 나오고 우리가 배운 게 총정리해서 나와요 그쵸?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손가락 번호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노트를 배웠으니까 조금만 더 빨리 가볼까요? Find hand position Ready? One Two Three Four 고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있어요. 손가락 번호 바꾸는 거 특히 까다로워요.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 노트 빨리 자리 잡는 것도 힘들고요. 그래서 맨 마지막에 빠밤 <목소리> 친 뒤에 5번을 미리 갖다 놓고 그 다음은 얼른 자리를 잡으세요. 이 G 스킵입니다. 그래서 E를 먼저 찾은 뒤에 스킵으로 손을 놓으면 훨씬 더 빠를 거예요. 모든 음을 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. 아셨죠?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? 템포 1 0 0 100에서 한번 가볼 거예요. 자, find hand p 1, 2, 3, 4. 요예요.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. 이렇게요. 아니면 이두 마디만 떼서 따로 부분 연습 꼭 하셔야 돼요. 아니면 자꾸 틀리게 되니까요.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? Tempo 116입니다. Fine right hand position. Ready. 연습하셔야 돼요. 음, 어떤 학생들은 15번 연습해야 되고요. 어떤 학생들은 20번씩 연습해도 안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. That's why. 괜찮아요.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두고 연습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. 일단 오늘 연습 시작하세요. 그리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다녀가신 뒤에도 계속 연습하세요. 아셨죠 <웃음> 자,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가 볼까요? 템포 132. 1 3 2이에요 자 가볼까요? Ready? One, t 해서까지 치실 수 있으면 돼요. 그래서 여기까지만 연습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더 빨리 치는 거는 괜찮아요. 하지만 선생님,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. 너무 빨리 쳐서 속도가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안 돼요. 아셨죠? 그럼 선생님은 정말 빨리 한번 쳐볼까요? 자, 들어보세요. 이렇게 칠수 있으면 이거는 완벽해요 이 속도가 원래 음악의 속도예요 하지만 이거보다더 빨리 치시지는 말고요 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신나게 보내시고요 예원이 도윤이 도경이 재원이 모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은요 내년에 찾아 뵙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쉬고 선생님도 쉬죠 자 열심히 연습하고 즐거운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